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그 누가 김치 청국장 응, 끓여달라 그래서 오늘 김치 청국장 끓일라고 두부부터 좀 준비를 할게요 파는 하얀 부분하고 뭐 이거 이파리 부분하고 같이 섞어서 섞어서 써야 좋아 이 돼지고기는요 앞다리 앞다리살이에요 근데 좀 잘게 이렇게 썰어놨어요 마트에서 썰어서 판거는 너무 굵어서 내가 잘게 이렇게 썰었네요 묵은지 이거 묵은지예요 이렇게 좀 송송 썰어야 돼. 청국장 한 잔을 넣고, 고기하고, 김치하고, 청국장하고 이렇게 좀 볶다가 면은 이게 맛이 배니까 쌀뜨물이에요. 이거! 김치 넣고 끓인게 제일 맛있더라고 전국장 두부를 넣어주고 끓고 있으니까 마늘 좀 넣어주고 조금 싱거워서 국간장을 좀 넣어줘요 또 넣어주고 쭈가루도 좀 넣어주고 음, 맛있다 이게 맛있는데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감침이 소고기 감침이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 정도만 이 정도 넣어주면 확실히 맛이 확 달라져 완성됐어요 이렇게 청국장 김치 청국장 찌개가 완성했습니다 밥이 보실보시려갖고 엄청 맛있게 해놨네 금방 해갖고 아나 너무 바쁘니까 네?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. 바쁘니까? 응 정신이 없어 아우 지가네 여기 저거 달라